어? 왔어. 고양이? 이거는 무조건 고양이지 사실 못 싸운게 아닌거지 잘 싸운거지 지렸다 아 공수로 사막이 발견하면 된다 그러네 의미 없잖아 미식. 와, 야, 송구, 송성공구규구라구 송구, 송구, 송구, 송구, 송구, 도구송 뭐야 야송무 와! 미친 개 <웃음> 미쳤다, 진짜. 개미쳤다, 진짜. <웃음> 아니, 디아블로 형. 형, 고작 그거밖에 안 돼? 괜찮도 왔지? 야 이상 사아지 없는 자식 봐라. 내 구대미 다 구대. 아우. 야야. 선수만 잡으면 핫데. 진데 핫데는 그거 구개. 구 아우 이 뭐야? <웃음> 어. 야 디아블로 고맙다. <웃음> 네 덕분에 주문 달달하게 썼다 고맙다. 흡수사 그 약간 넘을 수 없는 벽인데 나왔다 네 개. 근데 나 크수 사가 무섭다. 아, <웃음> 크수 사 존나 쎄 괜찮아. 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웃음> 꽤 강력한 세력을 모았고. n g 누르면 만원. b a 이응 n Young u n i 이 n 이응 m e down, Bida. I go,